오겠지? <웃음> 건이 맞아 다들 나인 줄 아네 <웃음> 안녕 앵왜안 나와? 맞아, 건이야 다들 들어오고 있어? 왜안 자고 있냐고? 방금 달림들 팬싸에서 만나고 방금 들어와서 오늘 팬싸에서 교복 입었거든요. 근데 교복 입은 모습을 달림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입은 김에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건냐나 어제 첫 졸사 찍었어? 헉! 첫 졸사면 초등학생? 고딩 이 시간에 안 자면 키안 커? 음, 저 이미 커서 괜찮아요 오빠 교복 입었으니까 지금 누, 누나 해도 되냐고? 내 누나 <웃음> 안 돼요 조금 땡겨야지 진짜 고등학생 같다고 아니야 나 스물다섯 살인걸 약간 롯데월드 가려고 일부러 교복 입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다들 오늘 졸업사... 요즘이 졸업사진 시즌인가봐요. 잠깐만. 졸업사진 시즌이요? 다 많이들 졸업사진을 찍으셨네. 오빠 키 크는 법 알려줘요. 우유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인터넷에 서 검색하면 나오는 거다 하세요. 지금 나오면 학생 소리 듣는다고요? 글쎄요. 요즘 어떻게 동... 저희 어제 막방! 끝나고 어, 오늘은 좀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 회사 잠깐 들러서 회의하고 그 전에 엄마 잠깐 오셔서 엄마랑 점심 먹고 또 회의하고 펜사 갔다 오고 오늘은 좀안 바빴어요. 어제 저녁에 여, 연습 좀 하다가 들어가고 잠 많이 잤어요 오늘은 팬싸인에 온것 같다고요? 영통 팬싸 하는 기분이지 않아? 무료 영통 팬싸 <웃음> 푹 잤다니까 좋아? 오늘도 푹 잘게요 저녁은 저녁은 아까 엄마랑 파스타랑 에그베네딕트랑 샐러드 먹었거든요. 너무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뵈 가지고 그거 먹고 팬사장에서 준비해 주셔 가지고 피자 먹었어요. 하트 만들기 How are you? I'm good! 맛있는 거 먹었네. 맞아. 최근 원호스에게 빠졌어요. 고마워요. 25년동안 우유를 마시고 왔는데 하나도 키가 안 컸어. 짤스잘 먹었네. 맞아. <웃음> 덤벼아트도 해줘. 오늘의 TMI.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를 3주? 한달 만에 뵌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못 뵈다가 오랜만에 엄마 뵙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건니 명함 이쁘당 원어스 건니건냥야 건이. 넥타이 벌점이야? 하복에 누가 넥타이를 매요 하복에 넥타이 없지 않나? 저희 학교는 하복에 넥타이 없었어요 거니, 범죄도 시2 봤어? 안 봤어! 범죄도 시2도 봐야되고, 쥬라기도 보고 싶고, 또뭐 하나, 나, 나, 나야... <웃음> 이거! <이그! 웃음> 괜찮아? 미안해. 물론, 괜찮은 건 내가 아니라, 아, 뭐야. 괜찮아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핸드폰. 선을 밟았네? 하복에 넥타이 없지. 없어요. 우리는 하복 리본? 우어 하트 5종 세트? 1, 2, 3, 4, 5, 어. 6 러시아어로 사랑해? 몰라요. 좋아하는 급식 메뉴? 저는 떡볶이랑 잔치국수랑 비빔국수랑 삼겹살 나오는 거 좋아했고 돈가스도 좋아했고 제육볶음 좋아했고 육개장도 좋아했고 그리고 후식 맛있는 날 좋아했어요 건이 사랑해 라고 영조서호 님께서 아이고 건이야 뚝배기 다 깨질 뻔했다 야 어, 내가 살렸잖아 맞아 하복엔 없지 그냥 라디오 재밌게 잘하더라 이러면서 몰래 들었어. <웃음> 맞아. 이번에 라디오 좀 활동 막 막바지에 좀 많이 불러 주셔서 다녀왔는데 이번에 라디오 다 재밌게 잘하고 왔어요. 또 미스터 라디오에서 두 번이나 불러 주셔 가지고 재밌게 잘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못갈것 뭐 같아요. 거기 어디야, 못 보고. 여기는, 어, 회사 어딘가 인데 음, 많은 분들이 쉽게 좀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여기서 한번, 옛날에 그, 부장님 바보리 했던 그 회사, 어스 두잇 컨텐츠 중에 회사 회식? 했을 때, 제가 처음 여기를 촬영 스팟으로 썼어가지고, 저는 알아서 가끔 여기서, 옛날에 피디님 작업실이셨는데 그 피디님이 지금 다른 데로 옮기셔가지고 귀여워 말랑 깜장콩 깜장콩 <웃음> 죄송해요 지금 팬싸 다녀와가지고 약간 팬싸 모드 시키면 다 하고 다해주고 애교하고 지금 그런 모드인데 잠시 이제 건의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순돌이 육칼 미쳤더라 <웃음> 교복 입고 이런말 순돌이 <웃음> 음! 육칼 <육할> 진짜 맛있어 <웃음> 건희잠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자장가 말하는 건가? 나고난 오늘 하루도 밑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해 yeah. 예예. Yeah, yeah. 사람들은 말해서 둘러야만해 매번 같은 말에 많이 뒤쳤어난 이제. 음...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솔 선배님의 슬로우라는 노래예요. 요즘 제가 진짜 즐겨 듣는 노래. 그래 그땐 그랬지 참 좋았지 힘들어도 난 많이 지쳤어 난 어디서부터 어떡해 음. Take it slow Slow Go slow. Slow. 이런 노래예요. 이거는 소리 선배님이 본인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자작곡으로 쓰셨던 노래인데, 진짜 뭔가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 놓치고 살아갈 때마다 좀 그런... 진짜 좋은 의미, 진짜 가사가 예쁘고 힘든 사람한테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노래여서 들어보세요 노래 불러줘? 응. 무슨 노래가 좋지? 가사 아는 노래가 별로 없는데 나오 핸드폰 하나여가지고 가사 검색해서 불러줄 수 없다 그걸 듣고 설레서 어떻게 자냐고요? 자지 말고 내 생각해. 헉, 컹스. 내 눈물 모아. 부르지 진짜 오래됐네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웃음> 사례 들었다 나 음,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건이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건이 따라서 숲 속에 갔는데 동화가 펼쳐지는 그런 동화 같은 목소리야. 허! 이런 예쁜 표현 고마워요. 밤에 어 울리는 노래를 불러 주세요. 밤. <웃음> 유난 희불 유난 희백은다. 거대한 원영 속에 기억 안 난다. 원어스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 이제 우리 원어스 자주 못봐서 어떡하지? 항상 본방 사수하면 서 행복했는데 더 성장한 모습을 빨리 보는 걸로 오케이. 접수 고마워요. 그동안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나이건희보다 어린데, 이건희가 나보다 신조어 더잘 알아? 이건희 맞아. 아! 건희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건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공방 다니면서 건 o 라이브 듣고 평투 평검프 다짐함. 상처감을 기쳤네. 약물고난 강에 젖다, 젖다, 젖다, k n o 비가 오는 날엔 불러주세요.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그렇다. 건희야 나 체육대에서 노래 부를 건데 무슨 노래 부를지 추천해줘! 체육대회는 자고로 신나는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해요. 싸이 선배님은 대때 어때요? 젯 젤랄라킷 like 하면 다 같이 이렇게 춤추는 거지. 이슬라트. 그니까 나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해 갖고 깜짝 놀랐네. 아, 나 요때 잘하는 거 모르고 뭘뭐 했어. <웃음> 장난. 후유알도 듣고 싶어? o you are 내 이름이 나이 네가 사는 곳 비밀까지 도다 알면서도 n no way 까이 이제 다들 달림 달잘 시간이구나 아, 우어무 듣고 싶어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잠들 때까지 까먹다 머릿결을 만져줘요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요 잡은 유치는 꼭꼭 접어 아 구겨 창문 밖에 던져버려줘 오늘은 나는 결코 절대 빤하지 않아 가사를 다 틀리네 이거는 음원으로도 있으니까 음원 많이 들어주세요 거냥숨건 스테이블러줘 스테이드를 깨려는 아닌데 들, 불러달라면 불러줘야지 스테이 위미 히어 엠 곁에 머물러 줘 이렇게 하얀 눈 내리면 왜 그리워질까 스테이 위두 아직도 너와의 약속 을 잊지 못해 너에게 닿수 없는 나의 노래. 여기까지. 어퍼퍼퍼 퍼. I'm such so 재밌지마아아아푸푸푸또아아아푸푸푸또하하우우 뭐. 작작 하하하우우 작작거리다 던시짜짤나라면 원이 원이 사람아 언제 정 얘길 꺼내 나내 몸으로 헤엄치기차참바방 눈코입 제발 진짜 유명한 노인데 가사가 생각나지 나의 눈코입만지이손 네 작은 뭐까지야 손톱 작은 손톱까지 다 맞아 Little Star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길 기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다 노래 할라 고낀건아니었는 어느새 노래라고 했네 역시 난 가수인가봐 <웃음> 아나조? 고생했어 아 그게 아닌가? 아나조를 불러달라는 건가? 붐붐붐붐붐붐붐. <끔> 달님들 이번 활동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 궁금했던 거 아니면 그냥 오늘 내가 본 김에 뭐 해주어야 되는 거 있어요? 나 오늘 기분좋고 컨디션 좋으니까 다 해줄게 풍선아트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거였지? 이건가? 건희의 풍선아트는 있어요 그냥 이건먹방에서필 마이리듬 챌린지 누가 하고 간 거야? 이건 작가님이 먼저 말씀했어 오늘 어 그... 뭐야? 꽃! 벚꽃이 엄청 예뻤어요, 거기가. 그래서 꽃 이렇게 예쁜 게 난리나게 슬림즈 한번 찍어줘야 된다면서 이거 알지? 요즘 유행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알정 이러고 바로 찍었지. 꽃가루를 날려 북쪽을 더 크게 터트려 더세인가 복죽을 더 세게 터트려 포즈? 맞아? 우릴 로망과 편견을 가두지마 그냥 나우 불러주라. 지금 이 순간 나우 지 나우. can you feel it right n o 꾹꾹 까까 해줘. 이거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뭐야 쇼텐비하인드에서 얘기를 하고 팬싸 오신 달림들한테 몇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를 막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서 그 주원 선배님이 애교를 하신 영상을 본 거예요 원래 잘하시는 거 알았는데 진짜 평소에 진짜 멋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이런 거 시키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았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선배님도 이렇게 노력해서 연습하시고 막 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애교를 못할수 없지? 이러면서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막 기를 모으고 자를 찾아서 이렇게 기를 모아서 하는 걸 제가 연습을 했어요. 그 자, 서호 형이 이제 앞에 침대에 자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왜 너무 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하고 나면 솔직히 좀 이제 <웃음> 네, 약간 약간 뒤가 세한데 선배님이 그렇게 잘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후배님이 후배님? 감히 후배가 딱 해야지 <웃음> 잘한다고? 고마워 이 마인드는 선배님들 진짜 배웠어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나를 버리고서라도 해드릴 수 있는 그 프로 아이돌 마인드 아기야 다이어트 그만하실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요즘 살 쪘어요! 저 진짜 많이 쪘어요 바지가 슬슬 항상 벨트를 하고 허리 커서 뒤에 잡아주시고 그랬는데 겟르피스 진짜 잘해요 직각으로 꺾여요 이 애를 이렇게 뒤집으면 진짜 직각이죠 대학 입시 행운을 빌어주세요 화이팅! 어쩐지 요즘 예쁨 엥? 살쪘아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살이 찐거지 제가 막전 아이돌인데 달님들이 맨날 예뻐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달님들한테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 제가 어떻게 맘 놓고 10kg씩 찝니까? 저요? 달님들이 항상 예쁘다고 하는 날살 진짜 많이 뺐을 때 항상 예쁘다고 하던데? 제가 그달림들의 그걸 알았어. 살쪄!가 포인트가 아니라 많이 먹고 거르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는 라 뜻이잖아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살이 안 찔게요. 어때? 합의 가능? 이거잖아. 맞잖아, 살이 쪘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잘 먹고 살안 찔게요. 오케이? 가능? 오케이. 그럼 제가 1.5kg만 뺄게요. 지금이 딱 예뻐? 그럼 여기서 더 찌지 않을게요. 오케이. 미펜날 전매추받고 결국 못먹음? 결국 시간 없어서 최대한 빨리 주문할 수 있는 걸 시켜서 그냥 덮밥 먹었어요. 이건 먹방 때문에 10kg 찐건 나야 무슨 소리야? <웃음> 이건 먹방이 지금 이제 시즌 1으로 종료했습니다. 진짜 촬영하는 동안 달님들이 진. 진짜 많이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제작진분들한테도 너무 예쁨 받고 사랑받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방송이 어딨어? 나 먹고 싶은 거다 먹여주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보고 있나? 이건 먹방 시즌2 준비해두라고 고시라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시즌1은 이제 시즌 5, 재정비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즌 5 끝났는데? 재정비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마지막에 멘트 이렇게 한줄 써줬잖아요 월요일에서 어떻게 보내냐고? 그니까! 월요일 5시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건 먹방 없이 월요일 5시 이건 먹방이 마저 책임 져 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하는 동안도 그리고 그거 매주 나오면서 사랑받는 동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덤벼 활동도 달님들 진짜 꽉 차게 응원해줘서 고마웠어 루피 피스 주세요 던지기 키스? 어나 방금 만든 것 같아 어때요? 뽀팅 뽀뽀튕기기 건이 훈이피스도 해주세요 훈이피스가 뭐야? 차존심 상해 훈이피스가 뭐야? 훈이피스가 뭐야! 루피피스 훈이피스 후니피스가 뭐야. 아! 후니피스, 뭔데? 알려줘. 줄글로 설명해줘! 시나모를 딛는 알지. 이건 알아. 후니, 후니피스. 후니피스가 뭔데? 출글로 설명해줘 딱밤 하는 것 같은 자세예요? 이거야? 이거야? 딱밤 때리듯이? 이거야? 이건 꿀밤인데 아 이거 비슷해? 주먹질 하듯이? 이거 맞아? 반대라고? 이거야? 엄지 중지 붙이고 아, 갸루처럼 뒤집는 게 아니야? 이런 건가? 몰라, 이중에 있겠지 알아서 캡처해서 쓰세요 응. 쩐심상하네 이따 검색해본다 내일부터 나도 훈이피스하는 인싸 <웃음> 아 발을, 팔을 뻗어야 돼 t 루처럼 뒤집는 거 맞다고? 몰라 나나나 d I was c a p t u 모든 가루피스를 가위바위보로 이겨버릴 수 있는 갸루콩순 교복 핏이 너무 좋다고요? 감사해요 오늘 잘생겼다고요? 감사해요 미남? 꽃미남? <웃음> 그런 댓글엄담번 읽어봤어요 거짓말쟁이에요저 향수 맡아보라는 거 아니냐고? 누가 향수를 이렇게 맡아보라 그래 그냥 이 야야 맡아봐 할때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해아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향수 뿌려야지 향수 뿌리지 마 일어나야 진한테 들킨단 말야 아 제가 좋다고 항상 극찬을 하는 톰포드의 네롤리 포르토피노 포르토피노 약간 n o 색이에요, 청록색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향수 그렇게 뿌리는 거 처음 본다고? 가끔 향수 뿌릴 때마다 이 노래 나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향수 뿌리지마 이러대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 가끔 이래요 미스트 뿌리는 줄 알았다고? 향수예요 바디 스프레이 향 설명해줘 갸루콩수 약간 유럽의 꽃밭을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이 있는거야. 그래서, 어? 이 민트색 예쁜 꽃을 뭐지? 하고 향을 살짝 맡았는데, 아, 어, 냄새 좋다 하고, 딱 앞을 봤더니, 이 꽃이 밭처럼 쫙 깔린거야. 유채꽃밭처럼. 그런데 어? 갑자기, 살랑하고 바람이 들어 불어오는데, 어? 하는 그런 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정수리 잘생겼다고. 정수리 설명 뭐야? 내가 지금 꽃밭에 와 있는지?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저향 설명 진짜 잘해요. 좀 다들 아는 향이 뭐가 있지? 그래서 제가 향수 한번 난리나게 향 비교했을 때 있었거든요. 아, 조말론잉 잉, 잉글리스 페어. 아, 근데 그건 맡아봐야 알것 같아. 이건 향수 해야되냐고요? 해요, 그럼. 화면을 통해 우리를 안아주세요. 들어와. 고생했어.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으면 계속 안아달라 그럴까? 그치? 일본 가면 뭐 먹고 싶냐고요?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스키야키, 때리야키 아 저번에 갔을 때 진짜 다 먹어가지고 솔직히 쌓인 게 없어요 응. 하지만 가서 난리나게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향주... 향수 향수 무슨 맛이냐고요? 무슨 향이냐고요? 아까 표현한 그향 권유 오빠 머리 쓰다듬어주세요 사실 이런 건 조금 오글거려가지고 무슨 그... 약간 그런 좀오글거린 그런 느낌이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17살이라 그래가지고 차마 넘어가지 못해 에이. 명언 하나만 제발, 필요해 명언 하나만 제발 12시 넘어서 먹는 건 오늘의 첫끼 레걸려 오늘의 명언 혹시 뭐좀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디딱 해드릴게요 뭐 고민을 한다던가 12시 넘무 아침이야? 아침은 아니지만 첫기다 9분 뒤에 첫기 먹으러 갈 사람 그치 오늘의 첫기 보통 첫기 든든하게 먹어야 그날 하루가 학교 급식이 맛없어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기 아 그냥 조금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기 그냥 이번에 내 친구가 해외에 있는 나 대신 대신 산호근을 가줬는데 원어스 무대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네가 원어스를 좋아는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이 말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헉! 아저어깨소 솟은 거 보여요? 고마워요 거냐 거냐 설빙에서 추천해줄 메뉴? 설빙은 다 그럭저럭 실패 없는 것 같아요 다 먹을만해 건희씨가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은 뭐냐고요? <웃음> 나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데 투문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일본 스케줄 갈 때마다 사오는 건데 멘솔의담 건데 이게 그냥 립밤으로도 좋고 제가 피곤하면 여기 입가에 약간 물집이 잡힌다 그래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 약해지거나 피곤한 일 생기면 여기에 뭐가 막 나요. 입병이. 그럴 때마다 이게 그럴 때 좋은 약 성분이 들어있는 립밤인데 그냥 발라도 촉촉해요. 그 립밤 발랐을 때 입술에 그냥 기름기만 도는 그런 립밤이 있어요. 각질 하나도 안 죽고 그냥 위에 뭔가 코팅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각질 다 죽여주고 되게 촉촉 보들 입술대요 맨소에담 겁니다 일본에서 파는 거요 예 이건 이거 그림에도 여기 입병 났을 때 바르라고 써있는 약인데 맞아요 포진 같은 게 나요 입가에 근데 그럴 때 진짜 좋아요 꿀팁 한국엔 스틱형 밖에 없냐고 한국에서 못 찾아서 못 채새 공부 문제로 엄마랑 싸웠어요 전교 2등인데 칭찬도 안 해주고 이제 곧 기말이어서 이번에 더 싸웠어요? 헉! 이럴 땐 속상하다고 엄마한테 말씀 드려주세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슬쩍 가서 싸우기 전에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저 속상해요 그러면 이게 맞고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나 이랬잖아 저랬잖아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나는 그래서 이거 했잖아 이렇게 서로의 뭔가 그러기 시작하면 엄마든 친구든 싸우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을 먼저 꺼내요 나 너무 속상해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 기분이 너무 나빠 나좀 속상한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인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속상한 이유에 대해서 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되게 섭섭하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교 2등이 솔직히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난 진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칭찬 한마디 없이 엄마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섭섭해요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 모질게 했구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이 가지 섭섭하다는 감정을 미리 뱉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니, 니가 잘했어 막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기분, 뭐 기분, 감정을 먼저 꺼내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잘 하길 바래요. 정교이등 진짜 대단한 거야. 난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언니야, 나 자퇴하고 이렇게 사는 게맞나 싶게 계속 너무 힘들어하던 자퇴 전에 멈춰있어서 계속 우울하고 힘든데 위로해줄 수 있냐고? 자기를 믿어요. 자퇴라는 건 진짜... 자 옛날에 이분 자퇴할까 말까 고민했다 그랬나? 그할 거라고 했었나? 그때 제가 응원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거예요. 자퇴를 생각 없이 그냥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 하는 거면 난 말렸을 거야. 근데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학교를 안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선택을 했던 자신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잠시 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잠시 쉬면 어때? 라이브 가사에도 있잖아요. 잠시 멈추면 어때? 어차피 갈 건데. 참 느리게 가면 어때? 나도 퇴사하고 싶군. 그건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사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내 회사랑 학교랑 모든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근데 이럴 때 남들도 너처럼 똑같이 힘들게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는 진짜 위로 안 되는 말이야 물론 알아 알아 아는데 어떡하라고 힘든데 그럴 땐 힘든 거 알아주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찡찡거리는 거에서 풀릴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면 그만둬도 되고 하지만 이 일이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나를 잊게 하는 이유고 그러면 약간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얻는 게 이렇게 읽는 게 있지만 얻는 것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용기 있게. 퇴사 마렵다고요? 안 되는데. 화이팅. 그 짜증을 이겨내고 일을 즐기는 자가 인류다. 다들 힘내요 저는 최근에 한 달님이 편지로 써줬던 말 중에 저를 진짜 힘나게 해줬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솔직해서 멋있다 그랬어요 감정표현하는 거 있어서 어, 울음이 나면 그대로 당당하게 울줄 알고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상했다 즐거우면 즐겁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숨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 못찾았을 뿐이에요 나는 내가 느낀 걸 그대로 말할 줄 알, 아는 사람이 맞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사실 크게 인지하지 못했고 그 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투문이 자기도 울음이 많은데 항상 우는 걸 숨겨야 하고 내 감정을 숨겨야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멋있다고 느꼈고 그 그래서 그 본인이 변화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주제에 내가 누군가를 뭔가 변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되게 나한테는 감동적이었고 고마운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을 주는 편지였어요 제가 실제로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웃음> 저는 제가 진짜 그 누나 그 팬분한테만큼은 되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또 느껴서 제가 전세계 사람 모두에게 히어로가 될순 없지만 적어도 투문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그, 누구는 그 누구든 는그누구 몰라도 달림들 앞에선 당당하게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한번더 먹게 해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달림들이 전해주는 마음 하나하나 헛되지 않게 또 기억 저장고에 넣어놓고 힘들 때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꺼내서 느끼고 새기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게요 내가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고 재밌어서 하는 일인데 그 사이사이에 나를 하나하나 받아들여주는 건다달님들 몫이거든요 나는 그냥 무대에 오르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브이라이브를 켜서 실행을 하면 이걸 보러 와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느껴주는 건 진짜 다달님들 몫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지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웃음> 갑자기 또 진지지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인 거 알지 이해해 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건데 그건 약속할 수 있는데 나를 나는 달림들을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는 있 있진 못해요. 내가 달림들 너무 보고 싶다고 한 툼은 생각난다고 막집앞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공방이든 콘서트든 팬사인이든 제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저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건 달림들이에요 보러 와줘야 나는 볼수 있고 닿는 노력은 달림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미안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와주는 게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1분 1초, 그게 너무 소중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싶고 자랑스러운 가수가 돼주고 싶어요 그렇다! 왜냐면 너무 고마웠어. 왜냐면 나는 보고 싶어도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방송 키고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고 나를 달림들한테 닿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달림들을 느낄 수 있는 건뭐 버블로 메시지라던가 뭐 공카의 편지라던가 이렇게 달림들이 와줘야 돼. 그게 참 고마우면서도 그렇게 와주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내고 싶지 않았고 좀 강요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와줘 보단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 보고 싶어도 참고 기다릴 테니까 괜찮을 때 와줘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달림들의 일상 달림들의 그할 일이라고 해야 되나 지켜주고 싶었어 아무튼 저희를 응원해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울것같냐고요 가끔 이렇게 울어요. 근데 오늘은 씩씩하게 이겨냅니다. 근데 진짜 고마웠어. 그냥 되게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나 좋은 사람이, 다이 사람한텐 나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 사람 때문에라도 진짜 열심히 산다 를 느끼게 해주는 게다 달림들이어가지고 덕분에라도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말 해도 괜찮죠? 왜냐면 이런 거 오히려 너무 즐거우려고 켰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 하면 혹시나 힘들까 봐 싶기도 하고 그냥 진짜 웃고 즐거운 추억만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가도 내가 뭐라고 이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서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없어 저라는 사람이 감히 투문의 일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패키지 않게 자리 잡을게요 고마워요 그냥 아니 이렇게 끝내기 싫은데? <웃음> 이 댓글 하나하나 하나 너무 소중해 소중하단 말 함부로 안해요 전 워낙 제가 사랑이 많아서 정도 많고 너무 좋아해서 그냥 모든 걸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소중하단 말잘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소중해요. 저한테 욕심이 많아요. 전 그래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가지고 싶은 거는 따로 모아놔요. 그중에 하나가 달림들의 사랑이야. 그래서 이번 활동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고맙고큰 사랑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했고 가끔은 부담도 돼요 뭔가 이 사랑의 크기를 내가 과연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 근데 금세 이겨내요 고마운 만큼 노력해서 돌려주면 된다는 원동력이 또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달림들한테 잘해줄 수 있고 돌려줄 수 있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달림들이 우리를 좋아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게. 이번 활동 사실 아, 멤버들 앞에서는 진짜 또 놀림 받고 울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디파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진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진짜 코로나가 뭐라고 이 행복을 2년 동안 뺏어갔을까 싶어 잘 이겨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행복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 활동 바빴어요 진짜 잘 시간 진짜 하루에 두 시간 자고 나갈 적도 있었고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가 바쁜만큼 달림들이 행복하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갈가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저도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할수록 줄수 있는 게 많은 거야 난 그래서 행복했어 나못 자서 피곤했어 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힘든 만큼 그냥 힘들고 많은 게 아니라 돌려줄 수 있는 게더 많아져서 같이 있었어요. 제 시간들이. 제 노력이 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돌려줄 수 있는 일에 한몫할 수 있는 거라 너무너무 같이 있었고 하나도 후회가 없었어. 그래서 생색내는 거예요. 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장난이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받았어 걱정해주는 거 고마운데 자들 얘기하죠? 걱정보다 우리 알아서 잘, 잘하는 거 믿어주고 응원해달라고 앞으로도 걱정 안 끼치게 할게 봤지? 나 이번에! 어, 무대 찢은 거! <웃음> 계속 이렇게 저희 잘하고 있잖아요.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옆에만 있어주세요. 돌려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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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다, 고마워. 다 느껴져. 어찌,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줄 수가 있지? 물론 나도 달림들 프로 사랑러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안 믿겨요 나도, 두문도나 이렇게 좋아해 줄수 있는 게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게 진짜 너무 안 믿기고 그래서 소중해요 그리고 기한이 없어서 그래서 소중해. 지금 한순간순간어 놀랬다. 앞에 조명이 있었는데 제가 조명을 선을 뽑아버렸어요. 왜, 왜 울지 다들? 전안 울어요. 눈이 좀 아파서 눈이 좀 아파. 누라 <웃음> 난안 울어. 눈물이 흘러야 우는 거지. 눈물이 고인 거는 것도 아니야. 달님들이 울 눈물이 맺힌다는 건. 같은 마음이 이어서 겠죠? 고마워. 오케이 나도 안 울었다. <웃음> 눈물점 다섯 개라서 힘들 맞아. 나 눈물점 때문이야. 지금 오늘 이거는 메이크업 쌤이 이점 있는 자리에 두개 찍어줘서 그렇고 <웃음> 보여요? 여기에? 안 보인다 역시 브리셋 메이크업 너무 잘해 점이 안 보여 그렇다 이런 밤이 돼버렸네요 그래도 내일 주말이니까 신나지 내일 토요일잖아 맛있는 거 먹고 쇼 이건 이번엔 네가 안겨 우리가 안아준다고? 안아줘 나 양파 까는 중이야 의하지 마라 오케이? 고맙다! 사랑한다! 나 이제 갈래 오늘 교복 입은 건 달님들 너무 좋아해서 보여주러 온 거야 잠깐 수다 떨러 온 거야 오늘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예뻐서 남기고 싶었어 딱히 달님들 보라고, 보라고 한거 아니고 그냥 내가 남기고 싶어서 오늘을 나 오늘 너무 잘생겨가지고 하이. <목소리> <목소리> 쨌든 자랑스럽게 해줄게 이제 더알지 어디 가냐고? 퇴근해야지 나도 애지 아 어? 학생이서 그만하고 이제 나 스물다섯살로 돌아가야지 <목소리> 오늘도 고마웠어 이제 씻고 자야지 뭐. 배가 고프긴 해 갈게 잘 자라고 해주고 가라고? 잘자 농담이야 <웃음> 오늘도 많이 많이 고마워 잘 자고 오늘도 고생했어 말랑볼? 진짜 말랑볼이네 살 빼야겠다 이거 다 없앨 거야 살 빼야겠다 바이 근데 오늘 뭐 먹을 거지롱 배가 고프지롱 교복 입고 할 얘기는 아닌데 <웃음> 아, 복 입고 이대못 하겠네 한캔 생각나는 밤이네장난이야 <웃음> 장난 뭘 먹어 자야지 잔다 아무서어디술 먹으러 가 장난이야 이 장난친거야 버블을 알려주기? 뭐 먹는지? 나는 아무것도 못 먹어 아이돌은 이슬만 먹어 참이슬 <웃음> 장난이야 나 이제 진짜 간다 에이 이서 아직 연식는것 같은데 룸메형 데려가라고? 뭔 소리야 빨리 들어가서 먼저 씻어야지 이게 바로 그 각자 역할 분담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랬지 남이 이거 할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손발착착 맞는 그런 거 같이 들어가면 한 명이 기다려야 되잖아 로테이션 그런 거 선수치기 에. 바쁘다 봤다 파트너십 약간 그런 느낌. 시간 분배 약간 그런 느낌. 형 들어오면 바로 씻을 수 있게 내가 먼저 씻고 나왔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 찬다 간다.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저희 그렇다. 피먹. 맞아. 그런 거지. 안녕! 이제 학생 건인 없어. 아까 그 뭐야 누나 하기로 했던 사람 이제 취소야. 다시 오빠라 불러. 꼰대 같아. 마음대로 해. 간다 안녕! 잘자. 안녕 오늘 눈화장 진짜 안 해가지고 이거 봐 아무것도 안 해서 눈이 완전 쌩이야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 눈이 없서 하자 빠 잘자 굿나잇 오야스미나 사이 안녕! 진짜 간다, 안녕! 뿅!